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송라면 대전리에 있는 주택과 주말농장을 매매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당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다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바다가 보입니다. 네, 거실입니다. 수리는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방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도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현재는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돌담입니다. 이 부분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실에서 일출을 볼수 있습니다. 산에서 일출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떠는, 떠오르는 태양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주말농장입니다. 땅 모양은 이렇습니다. 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주택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상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돌담이 이쁘게 쌓여져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산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입니다. 마당에서 집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아주 이쁜 집입니다. 뒤쪽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습니다.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터가 보입니다. 느타리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lpg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주말농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쪽을 촬영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마을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화진해수욕장입니다. 이 방향은 영덕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가는 방향입니다. 포항에서 출발하시면 화진해수욕장 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대진리입니다. 여기가 오늘 매매할 주택이 있습니다. 청하에서 넘어가실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 여기가 보경사입니다보경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대진이리 회관입니다. 회관에 지나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택 주말농장 매매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67제곱미터 111평입니다. 주말 농장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83제곱미터 146평입니다. 주택 면적은 70제곱미터 2 1 반평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외부 창고 있으며 외부에 수도도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주택 사용승일은 1999년 1월입니다. 주구조는 세멘트 백돌 구조입니다. 지붕은 슬라부 지붕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매매금액은 주택과 주말농장을 포함하여 전체 1억 3천만원입니다.